Thank you. 영 끝나서 다 시켰어요 지영이 안녕 <웃음> 예슬이 뭐하세요 다들? 뭐하시죠? 들리나요? 헬로우 인도네시아 맞아 어 하얀 예술 yes. <웃음> 나야 나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밝기를 밝히고 이거 여기 이렇게 걸어놓고 싶다 작 재밌었어요 물 뚜껑을 한 손으로 열고 있는데 안 열려 물... 안 열려 <웃음> 감사합니다 밥 저녁 이제 먹으러 갈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켜봤어요 물이 안빠져 얼굴이 자꾸 빛나네 아까 라이브한거 캡처한거 올라왔는데 얼굴 너무 가까이 있는 사진만 있더라고요 안들릴까봐 계속 가까이 가는데 얼굴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워 하이 말레이시아 야야. 됐다. 열었다. 일본어 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웃음> 핸드폰 내려놓고 열라고 하시네요. 근데 성공했어요. 열었어요. 공연 보느라 목말라서. 신발 사이즈요? 음, 신발 사이즈는 245? <웃음> 예술이 심심하면 심심해? 이리와 아 오케이 <웃음> 예술이는 스타니까 <웃음> 여기가 안이 엄청 밝은데 밖에 지금 엄청 어둡거든요 그래서 밖에 지나가면 제가 지금 엄청 잘 보일 것 같은데 전 밖에 안보여요 공연 어땠냐고 하셨어요 공연 완전 재밌었어요 엄청 공연 무대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미세먼지 엄청 심하고 음, 요즘 공기 계속 안 좋던데 다들 먼지조심, 감기조심 하세요 카메라가 자꾸 가까워지네요 안들릴까봐 여기서 말해도 잘 들리죠 키는 169요 키 기다리더? 기다리더? 용씨가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되나요? 용씨가용씨가 <웃음> 다이스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까 어 인스타 라이브 안 켠지 너무 오래돼서 켜고 싶었는데 어, 오늘 딱 켜야겠다 싶어서 아까 켰는데 공연이 시작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일본어 喋ってほしい。喋りましたいます。可愛い。アリ 잘하셨어요라고. 감사합니다. I'm from Indonesia. Hi. 안녕, 안녕. 와. 이렇게 라이브 켜면 진짜 신기해요. 막,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왔다 갔다 해서. 와우, 와우. 음, 조 금만 더있 다가 끌 게요. 많이 얼른 들어오 셨 으면 좋겠 고만요. 하나 안녕, 안녕, 안녕. 하, 가은. 하, 가은. 왜 한숨 쉬셨죠? 어, 언니 안녕하세요. 댓글 보여요. 얼굴에 상처 났어요? 네. 작년, 작년? 아니, 재작년에 상처 났어요. 치료해서 없애야되는데 빨리 안없어져요 잘 가리고 다니는데 오늘 안가렸네요 너무 잘 보이네 사랑해 m right? 맞아요 사랑해 맞아요 나는 네가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언닝제 댓글 보이나요? 보여요 저건 어느 나라 말이죠? 사야 각엔절티 모르겠다 저게 무슨.. 무슨.. 어,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예슬이, 예슬이가 예슬이 오래 기다렸어. 아니,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그냥> 더 노세요. <웃음> 예쁜 예슬이. 듣고 있었구나? <웃음>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줄이 아이따이. 줄이 보고 싶어요. 주리가 되게 자주 연락 줘요. 한국 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데 저번에 일본 갔을 때 갑자기 줄, 줄이 일 생겨서 못 만나가지고 러브유깡 아이디 저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러 o 티밥 챙겨 먹을게요 슬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줄이 어 줄이 보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대답했어요 짱연락取ってます리도 <소리> 보고싶고, 미루도 보고싶고. 아다이 아리가또 아이다이です. Love you from Vietnam a n 와, 진짜 다양한 나라분들이 저를 아시네요. 신기방기 언니 사와디카, 사와디카 우와우 세이... 이게 뭘까요? 마석, 팝 에코...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끄끄. 보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니 키테 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Thanks for meeting me. 뭐라고 해야 되지요, 뭐라 마하이 키타 아가 I 러 o v 인가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갈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녕